오래도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은 내게 안녕을 말하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어가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별을 주시나요 혹시나 내가 떠날까 하고 있어요. 사랑해. 혹시 나 내가 떠날까? 나 몰래 눈물 짓던 당신이 왜 먼저 이별을 말하나요? 사랑해요, 떠나지 마 아멘 나의... 나의...